i o r 언제쯤 날 봐줄 건가요 이대로는 넘쳐 흐르고 말아요 나도 이젠 너무 고있 나요？혹시 다른 비에 젖어 버린 건가요？그들 의 애기 죠？그저 작은 물방울 이었 던.